1994년 아이램의 아케이드 게임 개발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우린 아케이드 게임 사업 접을 거라네 그러니 만들던 게임 다 만들면 퇴사하게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 제대로 받은 개발자들 만들던 게임을 대충 마무리한 채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거리로 내몰린 채 끝날 순 없는 법 퇴사한 개발자들은 하나로 뭉쳐 나즈카란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계를 놀라게 할 전설이 시작됐죠 하지만 베테랑 개발자들에게도 메탈 슬러그 개발은 쉽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엿볼 수 있는 게 1995년 지역 테스트 버전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사람이 아니라 탱크였는데 캐릭터가 뛰고, 쏘고, 끙 하고 날아가는 현재의 메탈 슬러그와 비교하면 좀 밋밋하죠 전반적인 완성도도 떨어졌고요 덕분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개발자들은 출시일에 맞춰 급하게 게임을 수정했고 1996년 3월, 메탈 슬러그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결과물은 놀라웠습니다 3D 게임의 등장으로 2D 그래픽은 한물간 기술로 평가받던 시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개발자들은 모든 걸 새하얗게 불태웠죠 죽음의 도트 노가다를 거친 듯한 생동감 넘치는 도트 그래픽 같은 해에 나온 바람의 나라와 비교하면 메탈 슬러그의 그래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물론 그래픽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속도감 있는 게임 진행과 코믹한 연출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실수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절묘한 난이도 그리고 고수들을 위한 점수 시스템과 숨겨진 요소들까지 혁명적인 수준의 그래픽과 함께 메탈 슬러그를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이었죠 원래부터 반쯤 SNK의 자유사였던 나즈카가 아예 SNK에 합병된 것도 이즈음이었고요 그리고 s n k 의부만에서 개발자들은 부류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1998년 1탄보다 발전된 게임성을 보여준 메탈 슬러그 2 1999년 2탄의 확장팩이자 완성판 메탈 슬러그 X 2000년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메탈 슬러그 3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이 연달아 나오자 메탈 슬러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물론 한국에서도 메탈 슬러그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했어요 어린 시절 메탈 슬러그 하려고 오락기 앞에 동전 몇개 들고 다들 줄 서봤잖아요 이야... 제 앞에 서 있던 내가 아케이드 게임기 위에 동전 20개를 탁! 올려놓으며 오늘 끝판왕 봐야지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짜증나던지 그렇게 한시간은 기다린 것 같은데 돈다 떨어졌네? 싶을 즈음 정말 그리운 추억이네요 어...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아님... 말고요 어쨌든 메탈 슬로그의 인기는 엄청났죠 괜히 전설로 불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메탈슬러그 3가 출시된 2000년 메탈슬러그 3의 흥행과는 별개로 메탈슬러그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 개발사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당시 아케이드 게임의 회사의 모든 걸 투자했던 SNK 아케이드 게임에 죽고 아케이드 게임에 사는 회사였죠 그런데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져버립니다 결국 2001년 SNK는 4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메탈 슬러그 신화를 이루어낸 개발진도 이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도 SNK의 자회사인 SNK 플레이모어가 메탈 슬러그 후속작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핵심 개발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데다 회사 상태도 안 좋으니 퀄리티는 처참 누가 봐도 전작에 나온 요소들을 재활용해서 대충 만든 게임이었죠 메탈 슬러그 뽀까지는 그래도 메탈 슬러그는 메탈 슬러그지 라던 사람들도 메탈 슬러그 5를 보군한 웹진은 한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 20달러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얼간이십니까? 그럼 메탈 슬러그 5를 하세요 라고 할 정도였죠 후속작들의 거듭된 실패 메탈 슬러그의 신원은 끝나버렸죠 하지만 2006년 메탈 슬러그 탄생 1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 각자의 길을 가던 메탈 슬러그의 핵심 개발자들이 SNK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탈 슬러그 6 제작! 죽어가는 메탈 슬러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물론 완전히 부활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 정도? 벤조차도 실망하게 만드는 전작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는 없었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엔 게이머들의 눈높이도 너무 높아져 있었고요 게다가 10주년 기념으로 잠깐 모였던 건지 메탈 슬러그 1에서 6까지의 합본판 메탈 슬러그 엔솔로지를 출시한 뒤 개발팀은 다시 해체 메탈 슬러그의 옛 영광을 찾는 길은 다시 멀어졌죠 물론 SNK 플레이모어가 메탈 슬러그를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2008년 메탈 슬러그 7 그리고 2009년 7탄의 확장 패격인 메탈 슬러그 더블엑스 휴대용 게임기로 플랫폼을 옮겨 신작을 출시했죠 그러나 문제는 아케이드 게임기 시절 게임성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단 겁니다 SNK가 전작과 다르게 만든다고 과한 변화를 시도하다가 게임 줄줄이 말아먹고 파산한 전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큰돈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할 거는 변해줘야 하잖아요? 게임이 너무 고사양이라 디버깅 중에 게임기가 불탄 적이 있었다는 것도 이젠 지나간 얘기 메탈 슬러그가 그래픽 깡패이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그렇기에 최소한 게임의 볼륨만큼은 빵빵하게 갖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락실 게임도 아니고 휴대용 게임기 게임인데 기본 플레이 타임은 몇 시간 수준 게임의 볼륨이 작은 걸 다양한 난이도로 커버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콘텐츠가 방대하면 어려워도 도전 욕구가 마구 생기겠지만 내용물이 빈약한데 어렵기만 하면 대다수의 뉴비는 안 하니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 패키지 게임으로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결국 메탈 슬러그 XX를 마지막으로 런앤건 장르의 메탈 슬러그는 완전히 명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메탈 슬러그는 완전히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엔 똥망한 게임도 있지만 꽤 성공한 게임도 있어요 아직 메탈 슬러그 안 죽었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하지만 메탈 슬러그를 사랑했고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때 그 메탈 슬러그는 이제 없으니까요 그래도 전 메탈 슬러그의 미래에 약간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2019년 4월 콘솔용으로 메탈 슬러그 신작이 개발 중이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아직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일이죠 과연 메탈 슬러그는 다시 한번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콘솔판이라고 하니 2006년 메탈 슬러그 3D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설마 시대를 역행하는 게임이 또 나오진 않겠죠?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 <목소리>